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응급실 엑스레이는 정상 소견이면 타과 엑스레이 검사는 추가 검사가 아니므로 질병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나 67009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래 최초의 검사와 추가검사 재검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둔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2월 15일 23시 19분경부터 2012년 2월 16일 00시 15분까지 사이에 나사렛 국제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고 약 10시간 후인 2012년 2월 16일 10시 30분경 위 병원 정식으로 호흡기 내과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엑스레이 재촬영 및 PET 검사를 받은 것이 전부였고 더구나 응급실에서의 충북 엑스레이 촬영 후 한도 결과는 정상이었고 비의 천식 증상에 대하여는 응급실 엑스레이로 진단 자체를 할수 없었으므로 날이 새고 나서 정식 진료 시간인 오전 10시 30분경 호흡기내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피가 2012년 2월 15일 23시 19분경부터 2012년 2월 16일 10시 30분경까지 진료 내지 검사를 받은 것은 1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의 진료 내지 검사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16일 10시 30분경 위 병원에서 해당 담당 부서인 호흡기 내과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사건 계약 중 알림 사항 제7항 소정의 추가 검사 내지 재검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위 제7항 물음표에 아니오란에 부이 체크를 한 것은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e,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설령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계약적 알리 의무 사항 제7항 소정의 질문 내용은 그 취지 및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아니한 점, 원고 측은 피고 측의 시 등으로부터 위 제7항 질문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나 망기는 제7항 소정의 추가 검사를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정상 판정을 받지 않고 의심 소견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 재검사를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정상판정을 받지 않고 의심소견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망피가 2012년 2월 16일 10시 30분경 호흡기 내과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것이 불과 10시간 전에 응급실에서 임시적인 엑스레이 조치로 검사받은 것및 정상 판정과 다른 별도의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피보험자에 대한 응급실 엑스레이는 정상 판정 및 임시조치이므로 10시간 뒤 호흡기 내과 엑스레이는 소위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할 수 없고 피고는 그가 의도하는 추가검사, 재검사의 의미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모집인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는 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탄핵되어 질병사망보험금은 부책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